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대한 교리 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천지의 가족이나 자녀를 빼앗기신 분들이 상담 문의를 합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신천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빠지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하루 두시간 이상을 공부하면서 3개월 이상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비우풀이라고 하는 씨반나무새를 비롯한 다양한 비우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초등, 중등, 고등, 요한계시로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일 두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한 후에 약 10개월에서 1년이 지났을 때에 신천지에 입교서약서를 쓰고 신천지인이 됩니다. 그만큼 쇠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바꿔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잘못된 성경 공부이긴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한그 공부의 내용 양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신천지가 성경과 다른 비진리고 잘못되었다는 확인시키는 상담과정을 걸치는데도 아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담소에서 1년 이상, 1년 이상 된 신천지인들의 상담 기간을 약한달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신천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 마음을 먹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7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에서 10일 정도 반증교육, 신천지 교리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일주일 정도 확인한 후에 약 15일 정도 지났을 때 탈퇴에 대한 마음을 먹고 탈퇴서약서를 쓰고 다시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신천지의 가족을 잃었거나 아내 혹은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확인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상담소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는 상담은 신천지에 빠진 그 대상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 상담을 할 때는 에 정말 어, 준비를 잘 해서 어, 확실하게 2주 이상, 한달 이상 상담을 받겠다고 라 어, 설득하신 후에 그 대상자가 내가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돌린 후에 상담소로 데려와서 어, 상담에 대한 약속을 잡고 난 후에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없이 상담소에 데려와서 상담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상담할 때잘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지인들과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것,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전체적인 산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언쟁을 하고 서로 다투다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할 때 전체적인 틀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국 기독교 2단 사입이 교주의 별칭 명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1800년 후반에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중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에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1920년도에 김성도 세주님, 세주파라고 하는 여자 성도로 시작을 해서 이단들이 이 극성을 부리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유교를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틈타서 이 우리나라의 이단사입이 교주들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김성도, 문선명, 한학자 박태선, 유재열,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조희성 이만희, 이수영, 이재록, 김풍일 부인의 이 외에도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부르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있고 내가 바로 제림 예수다라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참부모. 문선명 참부모. 한학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애비 사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리 마실 때 자신이 바로 길애비 사자로 온 목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다, 약속의 목자다, 부증인이다, 어린 종이다,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생명나무다, 계시를 받았다. 책받아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선명, 한학자, 박태선, 유재열, 안상홍 장길자, 정명석, 조희성, 이만희, 이수영, 이재록, 김풍일, 구인해 이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한 선지자다. 대언자다. 예수님의 대언자다. 성경을 통달했다. 비유 풀이를 통달했다. 비유를 통달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새 주님이다. 예수님의 어, 내가 새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많았습니다. 조의성 그리고 이만희 박태선 이런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어, 구약 시대 구원자는 요와 하나님 초림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 이 시대 구원자는 성령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는데 이 시대 구원자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다 백마 탄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탈 육체 백마 라고 주장하는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자 내네 사자 이렇게 새 모세 새 바울 이런 주장들도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상담하기 전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명칭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신천지인들은 성경에 이만희 교주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만희 교주의 종교 사기 수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오셨고 성경에 이만희 총회장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이만희 교주를 부르고 어디에 기록된 부분이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명칭들.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총회장의 육체에 임했다. 또 다른 보혜사다. 약속의 목자다. 그리고 이긴자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내 사자. 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네 사자가 이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길 예비 사자격 한 목자다. 한 선지자격의 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다. 두 증인 중한 명이다. 망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대언자다. 사명자다. 생명체계의 저자다. 2000년 동안 봉함된 성경에 인을 뗀 자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도 새 요한이다, 편지 보낸 자다, 책 받아 먹은 자다, 감추인 만나를 전하고 있는 힘 돌이다, 백마다, 인치는 천사다, 철창권세 망국 통치자 이만희다 나팔이 이만희다 대접 1번이 이만이다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신부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 달, 별 중에 해이 부분이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증거 장막성전의 창설자, 밀한대, 감남나무, 큰 우박, 충진과 진실의 이름을 가진 자 이만희, 책과 함께, 책과 함께 지팡이 받은 자 이만희, 천사와 수차례 실상도 보고 문답한 자 이만희, 일곱머리 열불 짐승,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의 어 쳐들어온 청지기 교육원 목사와 열불 장로들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하는 이만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새안을 새 땅, 새 에루살렘이 나오는데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보좌가 이만희의 육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 노래는 이만희씨가 계시를 받고 전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의 실상,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 새 노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만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만희 씨는 육체 영생 불사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와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내용들인지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을 속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들이 이 존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존재들이 이만희 교주를 가르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부르는 명칭, 성경에서 이만희 교주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주를 부를 때 총회장님, 선생님, 대언자 사명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행사 때마다 만왕의 왕 이만희 총회장님이 입장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인간이 결코 찬양과 경배를 받을 만한의 왕은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이만이 교주를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 358쪽을 확인해 보시면 만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1장 신천지에서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31장 43장을 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과 경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긴 자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신천지 찬송가 13장 사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별 요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천지 주제별 요약이라는 책 46쪽에 보면 신천제도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보면 이 만희씨가 3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포함된 존재인지 포함되지 않은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성 3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3위의 하나님은 본질이 같은 창조주 요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삼위일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이만희의 육체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만희가 한 자리에 앉는 걸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씨를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제별 요약 46조 그리고 진상 358조 신천지 찬송가를 확인해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림 예수가 맞냐 맞지 않냐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에 임했을 뿐이지 자기들은 예수님 이만희씨가 제림 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완전 종교사기입니다 성도와 천국 1 8 2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씨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가 이만희가 되는지 예수님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와 하나된 존재가 초림 예수님이라고 했고 지금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 교주의 육체가 하나된 존재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이 보내겠다라고 한또 다른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있는 그 보혜사가 자기라고 육체보혜사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에서 나와있는 이또 다른 보혜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성령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를 가지고 그 약속의 목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모스 3장 7절 말라키 3장 1절에서 말하는 약속의 목자 언약의 사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나온 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약속의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긴자. 한국의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이긴자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 나오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자 이기는그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자 이기는그에서 눈자를 삭제하고 이긴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기는자 이기는그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여기 보시는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성도에게 돌아갈 상급과 축복을 중간에서 다 가로채 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그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 상급을 중간에서 이단사입비 교주들이 가로채고 자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실상 계시에서 편지를 보낸 자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이 이기는 자는 편지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교 사기를 쳤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살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절에 배도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시대의 구원자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천지는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고 죄인이 되면 멸망시키고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셨고 배도하고 어,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사랑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만이 교주처럼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가 이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도와 천국 일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는 천사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길애비 사자격 한 목자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길애비 사자는 역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길애비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한 선지자격 목자다 약속의 목자다, 이만이 교주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사도행전 2장 30절, 3장 22절을 확인해 보시면 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이만이 교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어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에덴 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주민 중에 한 명이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역시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이만희 교주다. 유재열이 낳은 남자아이가 바로 이만희 교주라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진상 에 보시면 240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대현자 사명자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록의 저자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영은 단독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만희씨의 육체에 들어와서 생명책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종교사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봉함된 성경에 인을 뗀 자가 바로 이만이 교주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달한 자 비유프리를 통달한 자가 이만이 교주라고 요한계시록 실상 127쪽, 123쪽에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만이 교주를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제림 예수님이다. 보혜사다. 만왕의 왕이다. 어린 종이다. 참부모다. 예수님의 신부이고 아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두중인 중에 한 명이다. 약속의 목자다. 이긴 자다. 동방의 의인이다. 길 애비사자다. 감남나무다. 계시를 받았다. 책 먹은 자다. 책 받아 먹은 자다. 대원자다 백마다. 백마탄자다. 남자아이다. 비후 부리를 통달했다 영생 불사체다 죽지 않는다 새 주님이다 이시대 구원자다 이런 많은 주장들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죽었습니다 죽고 썩어서 무덤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신천지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많은 존재들이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사기라는 겁니다 새요한이다 편지 보낸 자다 그리고 편지를 받은 자다 책을 받아 먹은 자다 감추인 만나 흰돌 백마 인치는 천사 철장권세 망국톤치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어린양의 아내다 해다 증거장막성전 예창설자다 밀한데 감남나무 큰 우박이다 충진과 진실 이름을 가진 자 이만이다 책과 함께 지팡이를 받은 자 이만이다 천사와 수차례 실상도 보고 문답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곱머리 열불 짐승과 싸워 이긴 자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바로 이만이다 이런 많은 주장을 하면서 육체 영생 불사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종교사기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대로 성경에 자신을 가리키는 존재들이 40가지 이상 된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성경구절 단어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신천지인들이 계시거나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계시다면 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와있는 이 많은 존재가 이만희 총회장 한 사람을 한 사람을 가르킨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존재가 이렇게 다양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지 성경 해석에 오류일 뿐입니다. 종교사기일 뿐입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배웠던 성경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씨가 계시를 받고 전한다고 하는 계시록 실상은 종교사기입니다. 이만희씨가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을 나와서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만희씨가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장막성전의 일곱 천사들은 대부분이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만희씨의 편지도 존재하지 않고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계시는 종교사기입니다. 이만희씨가 이만희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력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항상 함께 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